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셨던 크랩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두가지 패턴을 볼건데요 첫번째는 이제 블리쉬 크랩 그리고 두번째로는 베어리쉬 크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리쉬 크랩 같은 경우에는 크랩패턴이 완성된 후에 저희가 매수를 하는 패턴이고요그 다음에 베어리쉬 크랩패턴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완성된 후에 저희가 매도를 하는 패턴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크랩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B 포인트가 XA, 어, XA 피부나치를 그려서 최소 61.8, 그리고 78.6 밑에서 닫혀야 하고요. C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A, B, 그죠 A에서 B 피부나치를 그려서 최소 50%, 그리고 61.8 밑에서 닫혀야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D 포인트. 그래서 D 포인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크랩 패턴이, 어, 다른 하모닉 패턴과 틀립니다. 그죠 D 포인트가 상당히 틀립니다. 자, XA 피부나치를 그려서 161.8%가 이제 도착이 어, 가격이 도착을 해야 에, 이곳에 도착을 해야 크레패턴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. 타겟 같은 경우에는 패턴 완성이 되었을 때피보나치 AD를 그려서 첫 번째 타겟 38.2 그리고 두 번째 타겟 61.8이 되겠습니다. 자 한번 그려볼게요.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블리쉬 블리시크래벨 한번 그려볼 건데요. 자 여기가 x, 첫번째 움직임이 항상 필요하죠? 자 첫번째 x a 자 x, a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하죠? 자 b가 나옵니다. 그렇죠자 b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? x, a에서 최소 61.8 x, a, p, 치 최소 61.8 그리고 여기같은 경우 는 78.6 밑에서 다치한다고 써있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, 78.6이 61.8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78.6 위에서 다치합니다 위에서 그래서 61.8과 78.6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, 최소 61.8 자 61.8에 한번 두고 그 다음에 c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, b, b 포나치를 그려서 AB 피부나치 최소 50, 그리고 이번에는 61.8 밑에서 다치합니다. 자, 50, 그리고 61.8 밑에서 50에서 61.8 사이. 이번에 50을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그리고 여기가 C 포인트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D 포인트. D 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합니다. X의 피부나치를 잡아서 161.8. XAP 분나치 그리고서 161.8. 만약에 피분나치를 그렸는데 161.8이 없다? 그러면은 속성 오셔서 1.618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. 1.618. 자 그래서 D 포인트 같은 경우에 161.8에서 완성이 됩니다. 자 그래서 여기서 D 포인트에서 완성되는 것이 이제 bullish g XABC. 자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합니다. 161.8 매수 그 다음에 첫번째 타겟은 ADP-C를 그려서 타겟은 ADP-C를 그려서 38.2가 첫번째 타겟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타겟이 61.8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베열리시 크랩을 한번 만들어볼건데요. 자 거꾸로 그리면 되겠죠? 자 첫번째 xa, xa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xa 자그 다음 b포인트 같은 경우에 x a 피분나치의 최소 61.8 xa 최소 61.8 자 이번에는 78.6 밑에서 다치합니다자 이번에는 78.6 중어 중 사이에 안되게 이곳에서 한번 볼게요 자그 다음에 B 포인트가 여기서 완성이 되겠고요 자 C 포인트 같은 경우는 AB, B, B 분할치의 50% 그리고 61.8 A B 최소 50% 그 다음에 61.8 이번에는 위에서 다 취합니다 61.8 위에서 자 61.8 위에서 이번에 여기다 더 볼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가 C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D포인트 X, A, P분하치를 잡아서 161.8%가 D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것이 X, A, B, C, D 베어리시, 패턴 여기서 브리시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베어리시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겠죠. 자, 그래서 타겟은 보여드린 대로, A, D, 비본 아치, 첫 번째 타깃이 38.2%,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타깃이 61.8%가 되겠습니다. 자, 좀 틀린 게, 어, 이제, 뭐, 배 패턴이나, 가틀리 패턴이나, 사이퍼 패턴 같은 경우에, D 포인트가 X 위에서, 그죠? X 위에서, 혹은, 배열 시 같은 경우는 X 밑에서 나오는데, 어, 크랩 패턴 같은 경우에는 X 포인트를 훨씬 지나서, 그렇죠 이런 것을 Extended, 그 x t e n d Harmony 패턴이라 부르는데, e x t e n d 니 패턴이라 부르는데, 어, 떻게 보면은,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, 잘 사용이 되지 않는 패턴입니다. 네, 궁금해 하셔서, 어, 좀 설명을 해 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어, b r 패턴, 그리고 b e a 크 i 패턴을 알아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